여러분, 전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샤워를 했고요. 유주가 집에 있을수록 잘 씻어야 오래 지지 않는다고 해서, 샤워를 했고, 지금 아침 겸 점심을 먹으려고 차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샐러드랑 스크램블드 에그, 그리고 빵이고 이거는 토마토 쌀쌀예요. 카레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근데 네, 네, 가도 <뭐� <Jana> 맛있어 아니, 왜해아웃이 사라진 거야? 모르겠네? 나는 계속 구글 밑으로 했었었는데 <뭐라고> <뭐� <Việt> 야 다시 인사 한번 해줘 Ha ha ha. 일 해가지고 결국에 다 했답니다. 벌써 지금 7시가 넘었어요. 일 끝나서 이제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분리수거 분리수거 못 해요. 왜냐면 쓰레기를 못 버리거든요. 제가 자가격리 기간에 발생한 쓰레기는 모두 주황색 비닐봉투에 담아서 분릴 수가 없이 그냥 배출을 해야 된대요 아무튼 그걸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저요거한 통을 다 비웠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요. 이 파란색이랑 연두 색깔은 다른 건데 요거는 제가 새로 깐 거고 요거는 아리얼 아리얼 맞나? 아리얼 프로 카밍 패드인데 이거 진짜 좋았어요. 완전 추천입니다. 스킨 대신 이거 딱딱까가지고 하면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필링 패드라서 이거는 새로 한번 써볼게요. 찐신 다이어트 최고의 운동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칼로리를 불태우는 최고의 전신 유산소 다이어트 동작들로 루틴을 구성하였으니 네? 네? 여섯, 일곱... 여러분, 저 원래 저녁으로 떡볶이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운동하고 나니까 도저히 아까워서 못 그러겠어서, 버섯이랑 토마토를 먹으려고요. 의 좀...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 척쇠로 부숴와 신난 도시 아야 우 미수아 저 수톨 공조야 비지은 아직 광고도 잠무 방구다 KPI 여러분 저는 씻고 왔고요 아까 그거 먹고 뭔가 배가 출출해가지고 예감 작은 거 하나를 더 먹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스킨 토너 까주기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필링 그건데, 어머! 하나가 그냥 이렇게 바, 바로 나와버렸어. 이거는 빼고, 이렇게. 음, 한 면은 오돌토돌하고, 한 면은 플레인이네. 저는 이거 스킨케어 하고, 이제 회고를 써야 돼요. 회고. 그리고 제가 일요일마다 그거 하잖아요. 자산효정 체크하기. 자산효정. 자산효정 체크하는데, 이게 약간 어떤 맛이 있냐면, 이렇게 매주, 매주는 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한 2주 단위로 약간 이렇게 자산이 증식해 나가는 것을 보는 게 이제 제 낙이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이제 저는 물론 막한 달에 딱 월급, 월급 이렇게만 있으면은 그게 되게 어려울 텐데,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부수익 같은 게 있어가지고 대부분은 다 이렇게 증가하는 추이를 그려요. 근데 이제 오늘은 별로 하고 싶지 가 않아요 왜냐면은 지난주에 주식장이 정말 박살이 나가지고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또 이제 미국 주식들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코인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어떻게 될지 저 궁금해서 일단은 회고보고 쓰고 그리고 자산 현황 체크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었는데 정말 별로 한게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일을 했거든요. 그 이제 상반기 포트폴리오 리뷰들을 싹 해가지고 이제 ERP에 올리고 이런 걸 했는데 그거 하니까 진짜 하루가 그냥 다 가버렸어요. 요거는 아이지아 세럼 요것도 거의 다 썼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토너 이런 걸 쓰는 이유가 그 아이제아 스킨 로션을 또다 써가지고 빨리 빨리 해야 돼 왜냐면은 회고 12시 12시 넘으면은 벌금이라고 해야 되나?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른 써야 합니다 흡수되는 시간을 좀 기다리는 동안 이거 쓰레기를 버리고 올게요 그리고 이거는 스킨앤램 스킨앤랩 데리어덤 릴리프 밤인데 꽤 많이 썼어요. 아하 아하. 이것까지 발라주면은 스킨케어 완료입니다. 요거는 복숭아랑 체리예요. 요거는 연어예요. 연어 통조림. 여러분, 저 일하고 있었는데 택배가 왔거든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뭔지 저 알고 있어요.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일 거예요. 짜라란! 와 근데 칼로리가 미쳤는데? 1840칼로리?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 바이오 상무님이 이제 제가 열심히 검토하던 딜을 여차저차 해서 못 못하,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상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케이크를 보내주셨습니다 오 완전 감동이야 여러분 오늘 하늘이 엄청 예뻐요. 나가고 싶어요. <웃음> 여러분 또 애인이 문 앞에 요거를 두고 갔는데 제가 다이소에서 이거 초파리 트랩 좀 사달라고 다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다주고 아이샤도 이렇게 사다주고 갔습니다. 다이소 초파리 트랩 진짜 성능 짱이에요. 저는 아이셔 4개를 앉은 자리에서 다 까먹어버렸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뭐 먹을지가 고민이에요 진짜 하루종일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뭐 먹을까인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지금 비마트 배송이 와가지고 뜯어보겠습니다. 떡볶이 피오트 요거는 제육볶음, 요거는 부채살 스테이크를 샀고요 요거는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파, 그리고 양파 요렇게 샀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비오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뭐 먹을지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일단은 그냥 간식 먼저 먹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떡볶이. 떡볶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전화를 아 전화를 해. 문자를 해보려고 내일 몇 시에 검사 받으러 가도 되냐고. 오 비주얼 장난 아니야. 짜잔. 맥주랑 먹을 거예요. Fish, if not both. Team River in some way. But I really think you're a catfish. Message. I did give her a massive Chloe cuddle once we sent her. We shut up. But you don't need to know that. <laughs> Some new friends. Uh, I really grouped together. They're gonna catch me in like a lie. 여러분! So <목소리> <목소리> 어, 일어났는데 제가 시킨 러그가 와있네요. 이 러그가 너무 질려가지고 새 거를 샀는데 너무 늦게 왔어. 격리 때 답답해가지고 시킨건데 생각보다 너무 늦게 와가지고 격리가 다 끝날 때 와버렸어요 뜯어볼게요 요런 느낌입니다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러그가 별로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만족이에요 여러분, 저코스 싫어합니다. 갑자기 <웃음> 너무 진지하게 빠지는 것 같은데? <웃음> 여러분, 토마토 리조또를 했어요. 이거를 먹고 또 오후에 줌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음, 음, 맛있다. 오늘은 오늘 生孩子就是我一个人的事吗？那孩子生出来养孩子呢？ 그날 기준으로 새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내일 오후에는 날이 할 것도 좀 많고 해가지고 생각나갈 것 같아요 <웃음>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준비팅이 끝났고 전자결제를 올려야 돼요.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자결제도 올렸고 그리고 방금 제가 투자한 다른 포트폴리오사 대표님이 지금 후속 투자를 유치하고 계신데 그거 전화가 와가지고 잘 마무리가 돼서 이제 커밋된 기관들이 다 나와서 아주 아주 기쁜 상황입니다 펀딩이 잘 마무리가 됐고 아마 8월 31일이나 30일쯤에 계약하고 돈 납입하고 이러면 될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퇴근할 시간인데 뭐 일은 거의 다 했고 사실 남았는데 내일 하면 되고 어, 뭔가좀 먹고 먹을까 싶어요. 근데 막 배가 별로 고프진 않아가지고. 근데 배가 고프진 않은데? 자꾸 뭐가 먹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과일을 좀 먹을까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제 새로운 슬리퍼랍니다. 귀엽죠? 아무튼 내일이면 드디어 격리 해제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음성 문자가 와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자볼게요. 여러분, 다행히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살이 많이 찌진 않았네요. 저는 아침 홈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 문자가 안 왔어요. 음성이라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여러분, 12시가 됐고요. 저는 이제 어플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빠이다. 이거 앱 제거, 앱 삭제. 짐을 챙기고 회사를 가볼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 회사에 가면 될것 같고 제가 진짜 제일 하고 싶었던 게좀 카페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간단하게 샌드위치든 뭐든 좀 먹고 그렇게 회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수고했다. <웃음> 진짜 아 밖에 나가면 감회가 완전 새로울것 같아요. 말하지. 아, 성형님. 아, 아, 약간 이런. 아, 편지는 또 봐줘봐야 되는 또할줄것 같아. 할줄 아는 것같 여러분, 저는 지금 토요일이고, 저희 집에 회고 모인 분들이 오시기로 해서, 방 정리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 오기 전에 간단한 과일이나 이런 거를 좀 준비하려고요. 그 음식을 시켜 먹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뭐 오셨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좀 머쓱하니까 과일을 좀 씻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웃음> 이제 한분더 오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골프 치고 와서 씻었고요. 스킨케어하고 제가 엄청 보고 싶었던 올림픽 선수들의 예능 영상 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오늘 이 고체 치약으로 칫솔질 양치를 해봤는데 되게 괜찮았어요. 이게 브랜드에서 그냥 협찬으로 보내주신 건데 영상 노출 의무는 없었고 그래서 그냥 보관만 해놨다가 오늘 마침 치약을 다 써가지고 어머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입에다가 물고 약간 녹인 다음에 칫솔질을 하면 되더라고요 브랜드가 뭐라고 읽어야 되지? 로우레스 제품인데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약간 그 단점은 아니고 제가 그 치약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양치하고 치실하고 칫솔질을 한번더 하는데 <웃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할때한두세 개씩 쓰게 되는 것 같아요. Have the sexual chemistry there, I think it'll be easy for us to just not spend any more money, even though we really want to, and just get to know each other. We we'll just have to show oh, control, no we just need to be c o n t r o l 저는 원래 아침에 골프 레슨이 있었는데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좀 프로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취소를 했고요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미팅을 아주아주 아주 많이 했고 지금 야근을 좀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리고 골프를 안 간지 좀 돼가지고 골프를 오늘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뭔가를 좀 간단하게 먹은 다음에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경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저녁으로 비빔면을 먹을 거예요. 저 요즘 아주 비빔면에 돌아버려가지고 비빔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입니다. 뭔가 많이 해가지고 맛은 있을 것 같은데 설거지거리가 아주 잔뜩 쌓였어요. 수왕 수왕 수왕 저거샌딩도 우리도 샌딩리도 우리도 샌딩리도 우리도 샌딩리도 우리도 샌딩리도 우리도 샌딩리도 우리도 샌딩리도 우리도 샌딩리도 우리도 샌딩리도 우리도 샌딩리도 우리도 샌딩리도 우 아..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요 <웃음> 아, 저는 어.. 지금 자기 전에 뭔가 넷플이든 유튜브든 영상을 하나 보고 자고 싶어가지고 노트북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